할렐루야 시흥 사랑의 교회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시흥시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대수 목사입니다 오늘 드라마 선교 제 8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할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좋아요 어 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성길 자를 찾는다 두번째 말씀으로는 야구보서 4장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믿음상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심는 신앙생활을 어, 여기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공중권세를 찾고 있는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 믿는 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만 이길 수 있다면 이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 사자가 왜 울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거죠. 동물의 왕국에 보니 사자는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에 온 천신을 다해서 손사같이 달려가서. 먹잇감에 목덜미를 물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질식사시켜서 설점을 이빨로, 그 강한 이빨로 팍팍 뜯어먹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리도인들은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일찍이 에베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너희는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강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리고 그의 유혹과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에 너희는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 혈, 혈, 혈기로 어? 옛날에 뭐 어느 목사님은 마귀도 어 인격이 있어서 마귀를 초출 때 욕을 하면은 마귀가 기분이 나빠서 뭐 어? 나간다 이런 얘기를 어 들은 적이 있는데 마귀는 욕을 하면 더 좋아져 욕을 하는 어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상처를 입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으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과 영의 싸움이, 영과 영.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도의 영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도의 영과, 내 안에 있는 그리도의 영과, 마귀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무섭죠? 정사와 근세가. 세상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권세를 대적하는 게이 세상 현존하는 세상 권세 쉽게 말해서 어, 고대로 돌아가면 로마 황제 권세가 <웃음> 얼마나 셉니까 생사여탈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명령 뭐 그래서 면 저자를 뭐 사자 우리 석에 넣어라 그러면 뭐 일초에 망설임도 없이 신학 군사들이 잡아다가 사자골성에 넣지 않습니까?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어? 권세.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이 세상은 어둠으로 꽉. 물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 밝죠. 은혜가 있고 밝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궁휼이죠 그러나 어둠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세계에 무슨 용서가 있겠습니까 무슨 인정이 있고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땅에 복음이 에 돌아왔는데 천주교는 한 200년 전에 먼저 돌았죠 응? 기독교도 그거 따라 돌았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했습니까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이 권세와 싸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패배했을 때 피참한 승리했을 때의 영광이지만 패배했을 때 피참한 최후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어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귀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우리는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절대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싸움은 어,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늘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늘 입으로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아니 그쵸? 어떤 분들 뭐 그렇게 입에 달고 있는 건뭐 깜짝 널머쥬 파트너 아니 그쵸? 잠깐 실수해도 아니 그쵸? 이건 잘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늘 달고 예?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사용할 때그 강력한 마귀 세력도 절박을 풀고 어, 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요한열서 어,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를 처음부터 범지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아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는 우리 고 조영희 목사님을 저는 존경했고 사랑했고 또 그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의 간증집에 보면 그가 젊었을 때 아, 일본에 일본에 부열 갔을 때 하, 호텔에 자는데 갑자기 어? 아주 차가운 아주 차가운 그런 찬바람이 들으면서 그래서 보일러가 꺼졌나 그래서 해서 보니까 보일러는 꺼지지 않은데 쭉 차가운 반응 풀면서 정말 그 표현에 의하면 집채같은 망기가 <웃음> 아 이렇게 웃으면서 목을, 누리며, 목을 누리면서 저도 어, 빈민사역 할때 어, 귀신에게 눌려본 적이 있습니다 과인려본 적이 있지만하러면서하이가여기하하하하하하서 아, <웃음> 아, 그런데 왔냐 하하서 근데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하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하라하하 감독이 와하 목이 눌렀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허이 어시오라게 뭐뭐 물러라. 그예수이름이 목이 많아소리문이이이이에이로 물러라. 이렇게하는 거야. 그데고예수이름한 마리 탁 나오자. 이 침침한 엄마기가 힘을 쭉이르면서 불하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이름이 거기서 나오냐? 그러면서 슬물러가다라는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스 여러분 아침에 일가시라니 예수 이름을 백 번만 부르세요 그러면 그날은 원수마귀가 내삶 속에 내 삶을 방해하지 못하고 하루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싫어합니다 예수 얘기만 나도 경기를 일으키는 게원수마야 예수 이름은 나도 어, 경기만 일으키는 게 바로 원수마야 그래서 어,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들 준비를 시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 저는 기서이 사실을 알고 다, 이 찬송을 이 찬송만 부릅니다 한, 어? 아, 한번 찬송 불러볼게요. 자, i not y o i to be a l e h m n going to be able to do s <laughs> m not g o i o be able to do t h i Of a sudden, Captain Evil, but they're s 에, 에, k you are tired. They're sick, you a 사랑하는내 아일성한 바사살은울산소라 찐에, 소에소성소에울산에사랑에에에 s o 속하시은혜 socassi, socassi, s 을 c a s s i s o c a s s 은 s o c a s 아 i socassi, socassi, socassi, s 니 마신 것, 같, 마셔서 마음이 슥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러면 두 번째 이마귀를 기절시키고 마귀를 무장해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열입니다. 보아 보으. 그래서 여러분, 이브리소 9장 어, 22절에 로서 정결케 되남이 필 림이 없이는 최상이 없다. 이 땅에 수 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마귀의 결박을 풀고 마귀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보혈, 보혈이고 보혈로 피가 보혈밖에 없는 종교이시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분들은 어, 예수의 보혈, 피풀림의피풀림의 그 역사를 다 일으킨다고래 그 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마귀.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걸린 우리를 아, 우리를 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근세를 깨뜨리고 그 올무에서 아,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죄에 빠져서 사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신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두 지옥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사실 이 죄의 속성은 죄에 빠지는 사람은 그 죄가 아주 짜릿한 거예요 짜릿한 거예요 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죄가 어? 짓는 게 힘들고 두렵고 그러면 어? 그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 빛이 있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두, 죄를 짓는 게, 어, 어 두렵게 느끼는 거예요. 벌벌 떨. 그런데 이미 죄에 빠져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게 두려, 두려운 생각이 없어요. 거침없이, 여러분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고, 하, 벌벌떨 것 같은데, 전혀, 여러분, 이거를, 전혀 마음의 가치 없이, 그 다음에도 뭐, 거침없이, 이게, 여러분, 죄의 속성입니다. 오늘, 그리고 인내려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야 해. 마귀의 올무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늘근심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귀 올무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마귀 올무에 걸린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아 승리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와가 그 올무에 걸렸죠 그래서 제 본성은 여러분 제 본성은 먼저 모금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습니다. 이 보암직스럽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상 매체보세요. 영상 보세요. 도저히 그 환타지하고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 영화관의 극장으로 보러 가는 분들 어 계시면 회개하고 극장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박사님 영화도 못 보라 아니에요 그 뒤에 원숭아이가 있어서 아, 환상의 타환 세계로 우리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요셉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억울하게 예수님을 성장하는 인물로 억울하게 그는 아 어, 정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차가 종,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데, 이 음탕한, 음탕한 보디발의 이 아내가 눈을 흘리는 거예요. 어, 그 당시 요셉은 청년 때 정욕이, 정욕이 한 있다는 그런 어, 청년 때가 아닙니까? 어? 오늘, 보디발 안에, 보디발의 안에는 이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응? 음? 요셉, 그러나 요셉을 아주, 아주 끈질기고 아주 엉뚱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거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보디발, 보디오 시위대장 보디발이 아에요 유혹을 만약에 거기에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의 인생은 그때는 뭐 달콤할, 달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겠지만 하나님은 떠나고 어,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고 어, 나중에 요셉은 거기서 하면 극중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 영의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야. 그래서 보지 말라는 게 여기다, 요셉, 여기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라,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위기를 극복하고 유혹을 극복하고 요셉은 훗날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의 꿈대로 형제들의 열한 폈단이 자기에게 자라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전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 이것을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 승인 것입니다. 육에, 육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어, 마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영과 영의서 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십이절에 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은 우리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게 지지 말고 지지 않고 영으로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사람들. 할렐루야!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사람들. 육신의 소유을 자기가 짓밟아버리면 그것이 영의 사람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그 무서운, 무서 하나님 말씀에 칼 같은, 칼날 같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 다음 영으로서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이라 오늘 성도 여러분 어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영어로 육신의 소유을 이겨 여러분 근데 근데 그 평강이 더큰 거예요 죄를 지는 것도 짜릿한 그런 맛이 있지만 그 뒤끝은 죽음이고 뒤끝은 절망과 자절이지만 그것을 이겼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겼을 때 승리감은 딱 수 없는 놀라운 어, 승리감을 기대되는거예요 원래 날이사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어, 범죄 사이코패스적 범죄 그 배후에는 바로 원수하기 더러운 기실의 영들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 합니다. 갈래드 5장 여러분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벌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생명과 영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성적인 충동.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여 물질의 욕심을 넘어가지 마시고 한다.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명예를 중하이 생각하는 어, 목사님들도 성리수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5장에 보면 거기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무슨 일육체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과 방탄 그 다음에 말씀이 여기에 그도인들이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해결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욕심으로 꽉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그 소나 양이나 다면하라고 했는데 막상 면하려 보니까 토실토실한 양과 살의 소를 보자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사지된다는 핑계로 욕심이 생겨 하나님 말씀을 불수동해서 그의 그하나님 말씀을 불수종하면 마귀를 거기서 악신이 떨려서. 판민하고 괴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서 5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어, 똑같은 어, 죄를 지은 다윗도 여러분 어, 그는 사울하고 달랐습니다. 사울은 해개하지 않았습니다. 완고 여러분 완 심령이 완고해서 에, 핑계를 댑니다. 정 자기 죄에 대한 정당권을 재고 아사3 선지 자니 이거는 내가 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에? 제사 지내려고 그런 거야 하고 변명하고 얘기자잖아 하나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침상이 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도의 죄를 지면 원소회가 그 틀은 사자 이빨로 여러분 크게 목돈을 물고 있는데 사원은 어? 왜 물자 물으라 이랬지 다윗은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셨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 눈물을 흘릴 때이 사탄의 이빨은 힘을 잃고 스르르르르 그를 놓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올무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갈라데서 5장 24절에 우리 그리도의 사람들은 정 육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팍 박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갈라디스 2장 20절에 내가 이제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품림의 역사로 어둠을 얻어내고 2023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